얼굴형이 귀여워지는 것 같아요. 별로 안 귀여운데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계십시오. <웃음> 아, 사랑을 봐줘 아 <웃음> 실패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도 제마트라고 합니다. 알고 있습니다.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? 전 연주입니다. 아전 연주씨. 그러면 자기소개할 때전 연주입니다. 그렇게 해요. 아대마 사건. 아주 위대한 군이라고 들었습니다. 아닙니다. 경력을 말씀해주십시오. 대학교 3학년 휴학 상태입니다 어? 나도! 5학기 들으시고 휴학하셨다고? 네 맞습니다 저도 5학기 듣고 휴학했어요 대박 사건! 휴학을 5년차 휴학 5년차라고요? <웃음> 휴학 5년이 되나? 아한 학기 다니고 잠깐 쉬고 또 아니요 스트레이트로 5년 퇴학 아니에요? <웃음> 디자이너 전공이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<웃음> 미스코리아 나오셨다고 아닌데 아니, 네. 아니구나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나오셨다고 네 한국 사람입니다 네 눈이 매력적이십니다. 화장 좀 빡세게 했어요. 귀걸이 골드시네요. 네네. 골드가 어울리십니까? 실버가 어울리십니까? 실버를 좋아하는데 씨... 피부가 노래서 골드가 어울려요. <웃음> 한자가 무엇입니까? 연꽃 연이고요. 주는 몰라요. <웃음> 아 기억이 안 나요. 연꽃 같으신 분이군요. 멋있습니다. 열심히 노력하고 위에서는 빛나는. 대박입니다.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? 99년생입니다. 어? 20세기의 마지막 인간이죠. 사실 20세기 마지막은 2000년입니다. <웃음> 21세기 아니요 아니 21세기 2001년부터. <웃음> MBTI가 무엇입니까? ESTP요 <웃음> ESTP의 특징이 무엇입니까? 이제 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ESTP 성격은 어떠십니까? 좋아요 <웃음> 어떻게 좋으십니까? 일단 저 편견이 아예 없는 진짜 0.1도 없는 사람이고요 모든 걸다 받아들이고 평화주의자예요 일단 다툼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 제일 열심히 하고 현실적이고 잘 놉니다 키는 얼마십니까? 71입니다 <웃음> 취미가 무엇입니까? 요즘 생긴 취미인데 골프하고요 골프 자세 한번 해주세요 <웃음> <웃음> 아! 날리시켜! <나이> <웃음> 자신의 닮은 목걸이 있다면? 저 너구리? 아 너구리 아니야! 비버다 비버! 이거잖아요! <웃음> 얼굴형이 귀여우신 것 같아요 비버가 귀엽잖아요 별로 안 귀여운데 <웃음> 자, 죄송합니다 <웃음> 그럼 자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? 멋지다고 생각해요 당신 멋져요! 짱! 이상형이 있다면? 키가 컸으면 좋겠고요 제가 키가 크니까요 그럼 리플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? 회사가 사래요. <웃음> <웃음> 아니요 약간 예, 연락 오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. 리플에서 얻고자 하는 게 있다면? 행복. 오, 어떤 게 행복입니까?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행복이죠. 감사합니다. 본인의 매력 포인트는? 보조개. 아, 나 보조개가 너무 예뻐요. 보조개 볼 때마다 찌르 찔러, 찔러주고 싶더라고요. 진짜 점같이 생겼어요. 하나 둘 셋! 리플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하자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실 겁니다. 야, 너무 매력적이야. <웃음> 자, 마지막 인사 해주십시오. 이제 많이 봐요. 아 안녕. 아